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유 걱절들을 많이 겪어왔다. 그죠 세상도 엄청나게 변했고 자 그동안에 우리가 점검해왔던 것을 점검해왔던 것을 우리가 하면 응? 재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우리가 지난 12월에 12월에 우리가 2018년 어? 우리가 유력, 유명인들의 우리는 어떻게 올해 운세를 올해 운세를 우리는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그죠? 자, 지난 연말에 우리가 이 운세들을 풀어놔 놓고 참... 어? 여러가지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됐다.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 뭐, 내일 모레 당장 전쟁이 날것 같고 미국의 폭파가 될것 같고 누구말따나 한국이 바로 통일이 될것 같고 막 난정판 하는데 이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데 엄청난 공격을 했다. 그죠? 수없이 많은 공격을 했는데 누구 하나, 그제 내가 보고 뭐 맞다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나? 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긴 할것 같아, 그제다 그렇지만 은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풀린 것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를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주변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풀기 때문에 주변의 사항이 낱말을 듣고 우리가 풀게 되게 되면 그거는 백진백패로 우리는 안 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욕을 듣고 엄청나게 우리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따뜻하게 왔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걸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은 제목이, 제목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글려 와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 우리는 평화와 어? 트럼프 대통령에서 노벨상이라고 얘기했다 그제 과연 그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걸 지금은 우리가 재미삼아 우리가 예의삼아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진행사항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우리는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고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 했지만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전초기지다. 그죠? 기초공사만 했을 뿐이다. 우리가 남북한이 <웃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한민족이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공사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들은 얼마나 복잡할지 도 모르는 것이지. 그렇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지난 1 2월 달에 우리가 점검했던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가는 한국의 국군과 문재인 대통령의 운세, 트럼프 대통령의 운세, 우리는 김정은 어? 위원장의 운세, 이것을 우리는 다 풀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거, 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안희정, 어?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부터, 이 유명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그 당시에 다 풀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풀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공격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현실이 그렇게 왔으면서도 제가 그 당시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그 당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크겠노 그지뭐 내일 모레 당장 전쟁 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내년 4월에 한국에 전쟁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았고 앞으로 운세가 일으키고 5번 선거는 6.13 선거는 우리 게임 끝이라고 했잖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것도다 이야기 다 했고 그제그 현실로 그대로 100% 다 왔잖아 안희정 지사 뭐 미투 해갖고 공개 당하갖고 엉망진창 되는 것도 탁다 얘기도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리사주가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1년만 봐도 엄청나게 무섭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정확한 거야, 그치 한명도 뭐 오차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시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번에, 음, 우리 북핵은 뭐, 해담하기 전에, 남북 해담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궁합이 좋다 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뭐, 내보고 또 미친놈이라 했다. 그지 <웃음> 궁합 이 좋다 하는 말을. 그니까, 러 궁합이 좋아야 이야기가 잘될 거잖아. 궁합 나쁜 사람 아닌데 이야기가 잘 되겠나? 아무리 밑에서 조율을 잘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궁합이 좋네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둘이 궁합이 좋다면 어떻게? 이러면 상상해 봤나? 자 이슬주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도 궁합이 엄청나게 좋을 거다 이 말이야 그지? 뭐푸 풀어봐나 안 봐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상회담 할때 봤잖아 김준진 여사와 유수진 여사는 그만큼 짝창궁 잘 맞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응, 위원장하고는, 그 짝창궁 그렇게 잘 맞았잖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사가 우리가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욕했노, 그제? 그 가면 얼마나, 가면 내 상상은 안 된다. 내 참고, 어, 참, 인내심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막, 내비로 다 두니까, 잉? 거기서 점검해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 정봉주, 위원, 안희정, 지사, 뭐, 마, 침다 했잖아. 뭐. 지금 유명한 정치인들. 거기서 제가 한 말이 뭘까, 알지? 뭐,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에이, 그런 소리 할말안 듣고. 다음 세대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가 왔다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유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제 이제 그렇게 대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2018년 지금까지 온 것을 보게 되게 되면 누가 이 일을 생각했겠나, 그제 누가 이 일이 올기까지 생각했겠나? 남북회담이 저렇게 잘 될지 누가 알겠나그제 아무리, 그, 또, 뭐, 북한의 여건이고, 한국의, 뭐, 이게 여건이고, 이렇게 되는 것도. 그리고, 내 <웃음> 조금 미안하지만 요새 와가지고 자유한국당 하는 거, 내똑 그대로 얘기했지? 내고리에서 그 어떻게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가지고 있을 때는 게임셋이라고 했다, 그제? 근데 지금 완전 게임셋 됐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라고, 우리는 뭐그 속에는 우리는 예의가, 예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의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목표를 두고, 목표를 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를 뒀으니까 뒀다고 하자 두고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 삼자 그럼 앞으로 다고 올 북핵회담은 북미회담은 북미회담이 잘될 것인가 해 가지고 불어한거 있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요 근래 와서 그것이 막 클릭수가 억수로 올라가고 있는 걸 북미회담 트럼프 대통령 사주와 김정은 사주로서 북미회담이 잘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뭐, 클릭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더라.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보인다, 그지? 자, 본데, 이제는 그런 개념, 단순하게 둘이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채워졌어요. 선거할 때는 어떻게, 자기 운만 가지고 선거가 안 되듯이 정당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도 있고, 자기 운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지금, 남북회담은 잘 됐다, 이 말이야. 그죠? 남북회담 뒤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남북회담이 잘 됐다 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뭐 기쁨을 감추고 이럴 때가 아니다는 거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 이 결과를 우리 민족에 남겨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쩌면 우리곡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어? 트럼프 대통령이 몽골을 하든지 싱가포르를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제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대통령이 이 목표를 뒀다 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증검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운세를 간략하게 한쳐다보시다 여기서 우리는 둘이씩 둘이씩 비교한 거는 있어요 나라별 우리는 국은 또 푸른 한게다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지나간 거야 뭐다 끝난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내가 수리사주 푸른, 음, 푸른, 푸다 했는데 푸른 것을 가지고 이제 욕, 그, 안티 좀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좀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괜히 자기인데 맞지 않다가 막 공격하고 현실은 그대로 됐잖아, 좀더 이제 공격하지 맙시다 <웃음> 자, 그 지금 해지를 공격할게. 이제 보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수는 우리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이? 14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수는 25번 김정은 위원장의 운명수는 22번이라고 <웃음> 자 그러면 이세명의 우리는 대표 미국과 남북한 들이 이렇게 진, 진전이 됐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해난 공사가 흙공사가될 수도 있어요. 흙공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덜떠 갖고 있어서는 된게 아니고 이제 준비를 굉장히 해야 될 때다.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자왜 그러냐를 지금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응? 어디?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아, 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그릴게요. 맞아요. 털리트. 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경위는은 지금 올게 72세다 그지 72세니까 여기서 여기서 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자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겠다 만 35세 그지 자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66세 자 여기서 여기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는 누가 제일 좋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업장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게 되면 정말로 곤란할 수가 있다 업장이라는 이때는 우리는 업장의 시기를 했다 그죠 업장에 걸리게 되게 되면 정말로 고역을 치를 수도 있으니 이 업장을 우리는 슬기롭게 잘 넘겨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떻게? 겉으로는 개팍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파괴수라 하는 거지. 그치? 파괴수가 있어갖고 개팍한 행동을 해가지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이러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신중 고민행위를 했다. 그죠? 행동은 아주 거칠고, 응? 돌출 행동을 많이 할지라도 내용은 아주 신중하다고 그랬어 그죠희 그래야 이에 반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때요 응여기 행동하게 치를 하게 되면 일이잖아 치를 하게 되면 행동은 어떻게 아주 영악하다 했대 김정은 위원장은 보기보다는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한 거야 응? 영악하다는 거다 그럼 영악한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보게 되면 심사숙고형 타입이다 그러면 영악하면서 애주 생각을 돈, 이것을 두드려가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두드려왔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스콤에서 이야기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는 복 대신에 애군으로 풀게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떻게? 돈 애군이다. 그죠? 만일 애군이 든다고 하면 돈 애군이다. 나머지 상세한 거 푸는 거는 앞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북미 대화를 보게 되면 상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여기서 생각할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팔에 우리는 어떻게? 업자기라는 거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에는 운명적인 업장일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는 탄생의 업장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거는 탄생의 업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애군들이 이 애군들이 어떻게 이것이 재산복이라는 것이다. 재산복, 그렇죠? 이것이 애군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돈과 관련되어 있는, 돈과 관련된 문제와 돈과 관련된 애군들이 함께 찾아올 것이고, 자, 여기도 돈과 관련되 있는 문제와 돈과 관련된 애군들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스스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좋냐, 나쁘냐. 이것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험악한 안좋게 발생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좋게 발동이 되면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 뭔가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지 뭔가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뭐가 궁합이 안맞잖아 그지 불이 서로 전주게 되게 되면 협상이 되겠나 안 되겠나?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은 단순 판단이기야, 그제 동가 직결이 안돼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은 아주 부담이 없는 거야, 아니? 이 협상할 때는 여기 협상할 때는 부담 없고 여기 협상할 때도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트럼프하고 대통령 어, 협상을 해도 어? 굉장히 편한 것이고 김정은 대통령하고도. 위원장하고 이 협상을 해도 아주 편한 거야. 같이, 같이 물려있는 과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물려있는 애군이었기 때문에, 같이 물려있는 이것이 과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한 상태다. 협상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꼬약한 거는 이것이다. 이것이 잘못. 내가 여기서 지금 오늘 푸는 거는, 이런 잘못된 탄생의 업장이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것이 오늘 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목적이. 내가 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풀어 온 것을 상세히 점검하게 되게 되면 이게 뭐뭐 뭐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어요 알고 있으면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여론조사도 좋고, 뭐, 다른, 다 좋지. 여기에 도치되어 있으면 이것 또한 이런 에러를 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업장을 없애야 되는 거야, 사전에. 자, 그러면, 하나는 신중고민행위, 하나는 심숙, 심사숙고행위인데, 둘이서 둘이서 막 계산을 해서 가면 이 협상이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아주 개팍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아주 영악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아주 영악한 특성으로 이렇게 몰고 협상을 가다보게 되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압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개팍한 돌출 행동들이 돌출 결단들이 돌출 이런 결관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 특성을 봤잖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정말로 신중한 게임. 그토로는막 하고 뭐 누가다가 로켓맨 해서 군이사 뭐 타면 이사치면 결국은 돌아서서 알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돌출 행동성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는 거다.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산재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다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전 대통령이 우리가 협상에 잘 갈락하면 어떻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중매제가 돼야 되는 거야. 중매제가. 중매제가 되는. 자, 중매제가 될라하면 이거부터 먼저 결론을 먼저 한번 짓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상을 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 공을 다 넘겼다. 넘겼다고 지금 하자. 그런데 노벨상, 노벨상이란 라게 뭘까? 심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팍성 그다음에 돌출 행동성 이런 것들 신중 고민, 고민형 이 타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할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지금 이야기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인데 노벨상을 안기는 방법이 있다면 100% 안기는 거다 이것이 한민족을 위해서 한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다 왜? 왜? 아니, 이 심사가 잘 됐다 하더라도, 북핵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 북핵이, 북핵 포기를 했다 손치고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인데 노벨상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있어요. 자, 노벨상이 어떤 상이가? 수없이 많은 심사위원들이 누가 추천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추천을 해갖고 노벨상을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상반된 논리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도장해지고 하고 도장을 찍었다 손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심사위원들이 다 단정이대로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행사가 잘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인데 도장을 찍을 확률과 심사위원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도장 찍을 확률이 높나 트럼프 대통령인데 도장 찍을 확률이 높을까 생각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가 빠지는 거야. 지금 힘이 센 미국이 돼, 미국이 돼서 이 노벨상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난간에 부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벨상을 어? 트럼프 대통령인데 주고 싶다 소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안 찍는다는 거다. 결정 안 한다는 거다. 그죠? 여기에 우리는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다. 얼마나 큰 딜레마일지도 모른다. 이 순간이 엄청난 결정적인 이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다. 자, 둘이가 상담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게 되면, 아까지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잘됐다는 손 치더라도 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만들어진 효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다운데 이둘이가 말일 도장 찍었다 하자. 북미 회담이 너무 잘돼 갖고 북핵 포기까지 갔다고 손치더라도 도장은잘 찍었다 하더라도 이 심사위원들이 둘이고 올라가면 누구를 선택할 확률이 높겠나? 내가 아무리 봐도,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거 올 가능성이 더 많은 거야.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올달이잖아. 저게 아마는 10월달, 11월달 될 거라 이 말이야. 그지올겨는 우리 세계를 한번 쫙 훑어봐요. 이 평화상, 노벨 평화상은 탈 곳이 별로 없어요. 탈 곳이 별로 없는데, 유독 한반도에서 지금 탄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면 한반도 탄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세 명이 돼 있다는 거다, 그죠? 이세 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노벨상을잘 해가지고 아마 공동수상하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절대로 이세 명인데 공동수상을 주지도 않을 거다, 그죠? 잘 됐다고 가정했을 때 <웃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유들을 지금부터, 입을.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게 되면 확률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제? 그러면 이 북미 협상이 진행되면서 당장, 어분에 협상이 했다고 해서 협상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수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제? 결과가 현실로 진행됐을 때, 만약, 만약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터 결정됐다고 생각하자 노벨상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에 결정됐다고 했을 때야이 성질에 이 성질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순탄해지다고 생각하나 지금도 봐봐요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연설하러 갔는데 지금 중간선거라고 그러네요 연설하러 갔는데 온천인삼 사람이 노벨상을 부르짖는데 이 있었는데 응? 이거 아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아닐 확률이 높은 이유를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닐 확률이. 트럼프 때 둘이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갈 확률이 적다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인. 첫 번째 요인은, 음, 트럼프 대통령이 미제일주의해가고 해강주의 해갖고 모든 것은 무력으로 힘을 켜서 모든 것을 세계를 우리가 평정을 하게 된 경찰 국가를 지향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평화와 관계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인들만 많은 거예요. 자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지기 전에 남북회담이 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어떻게 해?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어디 갔나 시리아를 그냥 막 공격해 볼때 그죠? 선전포고도 하기 전에 막 공개해 본 거예요. 그러면 무력으로 이것을 완전히 제압한 거야. 자 이것이 사회에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노벨평화상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두 분이 올라갔을 때두 분이 올라갔을 때 심사위원들의 평점은 월등하게 이것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것이 높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다시 풀겠습니다.